고혈압 병력자가 고온사우나에서 만취로 수면 중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소비자원 2019 1가 285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14년경 상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그로부터 4년 뒤 습식사우나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우원의 판단 관련 법리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 함은 객관적으로 사고가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주관적으로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예견할 수 없는 순간에 발생하였으며 피보험자 등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였으며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비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상해사망 보험금 보상 여부 쟁점 1. 상해사망 보험사고 요건의 충족 여부 습식사우나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망인이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도 아니므로 급격성과 우여성은 충족됩니다 구급활동일지 및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망인은 술을 마시고 8 6도의 습식사우나에서 잠을 자다가 사우나의 높은 온도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추정되고 망인에게 고혈압 등으로 약물치료받은 사실 이외에는 심장질환의 병력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사망 직전까지 노인 일자리에서 일할 정도의 체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인원 외래성이 충족된다할 것입니다. 쟁점 2.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 상해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이므로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수익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기록과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확인서 등에 따르면 망인은 매일 막걸리를 먹는 편이고 고혈압 등의 약물 복용 이외에 심각한 심장질환 관련 병력이 없었으며 노인 일자리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을 정도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시체 검안서에 의하면 코에서 출혈이 발견되었으나 이는 사후에 나타나는 분비물의 현상이며 부검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으로 사체검안서상 적은 진단명은 추정일 뿐 병사가 확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망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망인은 술을 마시고 고열에 밀폐된 습식사우나에서 잠을 잔 것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